하시고 저를 따르십시오 처음에 마양반떼 위승위승 나타나타야텝사라냐사 반짜실라니야자마 이거는 삼기오개를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에게 삼기오개를 일러주십시오 하고 소대매인지 나머지는 아마 지금 의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붙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신자들에게 전하셨 일러주셨던 계문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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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부에 계신 등상불이지만은 이등상불로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삼기 오계를 받아서 지닌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잘잘 잘 들으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마양반대 마양반대 마양 외송외송 เวสส 라카나타야 라카나타야 ณทายะลั티ข라네나ยะทิสสะระเนนะสหทิสสะเมนะรหะป판ญ พยายามปานเต้วิสุงวิสงวิสุงวิสงลักษณทายาลักษณทายาทิสระเนนสหะท 야าชาม암ต타ต암ยามปีตาตียามปีมะยังปานเต๊ะมะยังปานเต๊ะวิ하ุงวิซุงวิซุงวิซุงลักขณ <yajama> Ya c h a m a namo tassa namo tassa bhagavatto b a g a v a t t o arahato arahato s a m m ā s a m b u d d h a s a sammāsambuddhassa namo tassa namo tassa bhagavatto 하가와토 하라하토 하라하토 삼마삼보타사 삼마삼보타사 나모타사 나모타사 하가와토 하가와토 하라하토 하라하토 삼마삼보타사 삼마삼보타사 보땅사라낭 붓당사 a n 가차미 가차미 a 망사 a c h 망사 i k 가차미 가차미 a m 사 n g s a 사 a n 가차미 가차미 두 s a r 두 n a m k 당사 h a m 당사 a c 가차미 가차미 두 k a n 두 s a r a 망사 사ร 사랑 งสัมมาส미มพุทโธภะคะ t านะมัสส 가차미 สังฆ Tatiyampi, p u t a n g saranang, t a n g saranang k a c a c m i tatiyampi, t a t y a m p i amang saranang, m a n g saranang k a c a c m i tatiyampi, t a t y a m p i sangkang saranang, s a k a c a m i ปานา타ิปัต타า라านา라ิป시ตต당เวร당มา디ีเว마디มา아ีส타나아าป타나ังส니ก라마ป시카ังส카มา사ิยามิส디มาทิยามิอดินาทา <Sethials> 가네수미차미차미차 미카차 미카차 Vera Mani ṣ 가바당마 ṇ 아미사마야 ṇ 무사와다 무사와 ṇ 아라마니아라마니아 ṇ 바당아 ṇ 바당아 ṇ 아 ṇ 아 ṇ 아 ṇ 아 ṇ 아 ṇ 아라메 ṇ 아 ṇ 마차파마다타나, 마차파마다타나,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이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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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싸두 이제 오늘부터서 이 이파스나 법기가 끝나는 날까지 매주, 매일 7시 정각에 우리는 이 3기 5개를 시작 해서 법문을 1시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실제로 우리들이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3기 5개에 대 의미는 유인물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잘 아시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판조하면서이 인도 빨리로 어 되어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행소한 언어지만은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생각하시겠지만은 우선은 이거는 국제적으로 공통되어 있습니다 불교 신자 하면은 국제적으로 다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삼기오계를 동남아에 가서도 받을 수 똑같이 그쪽 나라 신자들과 합석해서 조금도 차별 없이 이 개를 그쪽에 있는 선자들이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라고 한다면 그만큼 폭이 넓어지고 의미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형스러운 언어로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것을 주장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 남의 것이라도 우리 것처럼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을 것도 있고 또우리 것을 주장할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것 주장한다고 그것이 전부 다 민족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은 주체의식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윗바사나 법회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윗바사나 위파사나, 윗바사나만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틀으셨을 겁니다마는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것을 윗바사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직접 한번 수행을 해볼 것입니다 우선 윗바사나는 언어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위라는 말은 여러가지라는 의미가 있고 바사나라는 말은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미를 본다 그런데 그 여러가지라는 말이 여기에 와서는 세 가지라는 말로 집약이 됩니다. 세 가지. 무엇을 세 가지라는가 하면 은 아주 중요한 부처님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사상이 세 가지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은 재행무상.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삿배상카라니짜. 일체계고 삽배상카라투카 제법무아 삽배담마아나타티 우리들이 불교라 하면은 이 세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가지가 불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이 좋은 불교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좋은 사상이 싹 빠져나가버리고 참으로 묘한 것이 불교를 대신하게 된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서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온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지나온 과거가 절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타소의 우리의 장래에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은 그것에 우리가 얽매이면 은 우리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서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바른 큰본사상을잘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가 해탈을 목적으로 부처님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같 절대 아니됩니다. 부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갖추신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로부터서라도 부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고 나의 가르침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부족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나를 받들어라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지만은 완벽한 사람에게는 요구가 없습니다 다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에게 해탈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 부처님이 절대 여러분들한테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르침이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라고 하고 너희들이 이거를 바, 받아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살아 계실 때도 즉 하신 말씀이 아닌데 하물며 뒤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2500년 후에 어떤 누구가 부처님을 대신해 가지고 부처님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오 부처님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보내시오 부처님을 위해서 당신의 재산을 바치시오 이런 소리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불교를 바로 아는 사람이 아니요. 불교를 바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불교를 파악하려는 불교를 매도하고 불교를 모독하고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일지언정 절대 불교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은 잘 파악하시고 정말로 이 성스러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행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스러운 사람이 될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고 시간은 얼마 안되지만 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이 입하사나 이 수련법회 기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한 정말로 좋은 새로운 사상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리의 열매가 잘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만이 해탈의 길에 이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으로 부터서 여러분의 이웃 친구들까지 해탈에 함께 할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했고 세, 여러 가지 가운데 세 가지 특징도 그랬고 빠사나는 원 하면은 이세 가지를 본다 즉, 재행무상의 진리를 보고 일체계고의 진리를 보고 재범무와의 진리를 본다 하는 것을 이 빠사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와는 하루, 여러분의 법문을 듣는 가운데도 몇 번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바르게 갖춰지지 않는 한 절대 수행의 어떠한 법을 여러분이 행하더라도 그거는 겉돌지 들어가질 못합니다 문을 달아놓고 아무리 물건을 문 안에 넣는다고 던져봐도 그 물건은 문 밖에서 막혀가지고 문 떨어져 버리지 문 안으로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일반 상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안에 들어라 하더라도 문이 잠겨진 상태에서는 못 들어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은 사상의 문,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열어놓고 부처님의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나를 통해서 빠르게 듣고 그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이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행무상이 무엇인가를 남이 죽으니까 이웃 법부가 암흑의 보살이 절에 나오다가 갑자기 죽었다, 교통사고 죽었다, 아 재행무상하다. 이것이 재행무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순간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있는 이 상태 속에서 상태 속에서 마이크가 안 들린다는데? 마이크. 밖에 마이크가 안 들린다 그래요 뭐라고좀좀들어보세 네, 예?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가요가까이하함들립니까 가까이요? 가까이 네, 네, 예. 조금 한번더 빼고. 자따루 비카웨 사티바타나 바있다 파울리카타 에까카탄니펜띠야위라가야 리루타야 오빠사마야 아비냐야 삼보다야 니빠나야상와따띠 비구들이여 무엇이 네 가지 수행법인가 무엇을 통해 무엇을 네 가지란 무엇이며 어떻게 마음 집중을 행하여 나갈 것인가 비구들이 이와 같이 마음 집중을 해나갈 것 같으면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고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닛바나 열반을 혹은 깨달음을 성취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사띠 빠타나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것들의 자연적인 성품을 바르게 보는 것. 그럼 네 가지라는 무엇을 통해서의 네 가지인가. 윗바사나 수행은 항상 여러분의 몸 밖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대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현상과 몸의 현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들이 네 가지인가 하면 은 몸, 가야 느낌, 외다나, 마음, 짓다 법, 담마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연부를 하신다든지 연부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은이 자리에 참석하실 의미는 없으십니다 여기에 지금 참석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쪽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잘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집중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가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담마라 그랬습니다 몸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선 우리 현재 4대 5은을 말합니다. 4대 5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거예요. 지수, 화풍의 네가지와오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될 겁니다. 색수상행식이 무엇인가? 색, 물질과 그래서 몸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몸이고 나머지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웃음> 루빠 웨다나 느낌에 관한 것 싼냐 생각관념에 관한 것 상카라 우리의 생각의 진행 그 다음에 윈냐나 우리의 인식기능 이것을 다섯가지라고 합니다 루빠 웨다나 싼냐 상카라 그 다음에 윈냐나 이렇습니다 이것이 행이라 하면은 색수상 행식했을 때 행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마음의 진행이라 그랬고 마음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스님 하면 여러분들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사람 마이크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소리를 전달시켜서 울리게 하는 것 이것을 소위 말하면 싼